혹시, 그거, 아시나요? 이제 운영자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잖아요? 그런데 보다 보니까 소름돋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화를 보면,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? 기훈, 땅우, 덕수 새벽, 할배, 알리. 분명히 6 명이 나왔는데, 차를 타고 가스가 나오는 장면에는, 기훈, 땅우, 덕수 알리, 새벽. 할배가 없습니다. 분명히 차에 타는 장면은 있는데, 운영자라서 가스조차 먹이지 않은 걸까요? 진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참고로, 할배가 죽는 장면에서는, 죽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만 몰랐을까요? 알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피곤하네요